이제 릴리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 하실 때 흉추부터 하실 건데요. 그래서 그 롤러를 허리 뒤쪽, 그러니까 배꼽 뒤쪽에 이렇게 놔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풀어볼게요. 거기서부터 대시고, 그렇죠? 됐죠? 대신 상태에서 머리는 뒤통수, 뒤통수는 손바닥을 살짝 밀어서 대신 주 상태에서 서로 저항을 주시고 위아래로 굴려가지고 척추 부분 그 중에서도 흉추, 흉추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푸시면 척추 사이사이가 벌어지면서 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이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뼈 사이 있는 데까지 가셔가지고 목 바로 밑에까지 여기까지 해줄게요. 그리고 허리, 갈비뼈 뒤에 흉추부터 흉추 위쪽까지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10번 한번 해볼까요? 하나, 천천히. 둘, 셋, 음. 넷. 다섯 그래서 앞으로 가실 때는 상체를 올려주시고 어, 위로 쭉 올라갈 때는 상체를 뒤로 여덟 아홉 열 해주신 상태에서 등에 롤러를 받치시고 엉덩이는 내려주셔도 상관없어요. 내리신 상태에서 어, 손은 뒤통수를, 뒤통수는 손바닥을 밀어서 서로 저항을 주시고, 저항을 주신 상태에서 어깨가 움킴어들지 않도록 어깨를 충분히 내려서 간격을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목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천천히 호흡하시면 돼요. 셋, 넷, 다섯,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다시 한번더 하나 그럼 왼쪽 목이 당기겠죠? 둘셋넷 다섯 반대쪽 방향으로 다시 그러면 오른쪽 목이 당길 거예요.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 상체를 뒤로 널겨서, 넘겨서, 어, 날개뼈 사이에다 대시고요. 그 상태에서 뒤통수는 서로 저항 주신 상태에서, 저항을 안 주시면 목이 앞으로 빠지거나 짓눌리게 되기 때문에 서로 쭉 밀어서 저항을 주신 상태에서 목을 길게 뺄게요. 빼신 상태에서 머리를, 뒤통수를 바닥 쪽으로. 다시 들이하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뒤로 쭉 넘겨서, 흉추를 펴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엉덩이는 바닥에 붙이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셔가지고 최대한 가슴을 열어주세요. 약간의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열번 해볼게요. 하나 둘 손바닥하고 머리는 서로 저항을 주셔서 서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셋 넷, 네, 가슴이 답답하실 수도 있고 통증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횟수에 상관없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열 유지 다시 한번더 상체를 위로 업 어깨 움츠리지 마시고 공간을 확보해서 날개뼈를 밑으로 끌어당겨 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당기면서 목 스트레칭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으로 다시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흉초를 릴리즈 시켜주시면서 목 스트레칭을 시켜주셨어요. 이번에는, 어, 측면에 있는, 그래서 갈비뼈, 그 다음 애가, 그 다음에 뭐 여기 팔 있는 데까지 릴리즈를 해볼게요. 그래서 팔이 충분히 위로 이렇게 운동 범위가 나오시는 분들은 팔을 쭉 피셔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기대서 해주시면 되고요. 범위가 안 나온다, 어, 운동 범위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쿠션이나 아니면 패드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두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리선이 여기 허리 들어가는 부분에 롤러를 집어넣으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누워서 누운 상태에서 어 다리는 그냥 편하게 아래쪽 다리 내려주시고 위쪽 다리는 세워주셔도 상관없고 이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회전시키셨다가 뒤로 회전시키고 그래서 몸통을 이렇게 앞뒤로 굴려주시면 돼요. 둘, 후 그리고 호흡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 대신 숨만 참지 마세요. 셋넷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반대쪽 옆구리가 당기실 거예요. 다섯 그래서 이 다리를 접었다가 오픈했다 하시면서 도와줄 수 있게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열. 천천히 위로 롤러를 한 2, 3cm 정도 위로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그래서 반대쪽, 복부 쪽에도 당기실 수가 있어요. 셋, 천천히. 넷. 그래서 범위는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크게 해주시면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마찬가지로 횟수랑 상관없이 더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열, 이번에는 명치 쪽. 롤러를 조금 더 옮겨가지고 가슴 밑에 명치 쪽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놔주시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셨다가, 뒤로 갔다가. 그리고 불편하신 부분에서 멈추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셋넷 그래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숨이 탁 막히실 수도 있거든요. 천천히 여러 번 하시면 조금씩 좋아지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가슴 중앙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대주시고 다시 한번 앞뒤로 하나 그래서 몸무게가 충분히 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둘셋 넷 그래서 이런 패드가 없이 하시는 분들은 팔을 이렇게 펴가지고 다섯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머리를 받쳐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일곱 그래서 하실 때는 이 가슴 앞쪽 부분까지 릴리지가 될수 있도록 아홉 열 이번엔 애가 쪽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패드가 팔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손을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안 올리시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애가 부분 있는 데까지 가슴 위쪽에 있는 부분까지 쭉 눌러서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셨다가 뒤로 셋넷 그리고 패드나 베개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받치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팔 약간 위쪽. 위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또 좌우로 앞뒤로 왔다 갔다. 그래서 위아래로도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고 이때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운동 범위가 안 나와서 그런 분들은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까 하셨던 범위를 한번더 해주실 수 있도록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반. 그러면 반대 부분도 해줄게요. 그래서 허리 들어간 부분 이 부분에 대주시고 어, 손은 쭉 펴시거나 머리를 받치시거나 아니면 쿠션이나 패드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신 상태. 이 상태에서 허리선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아래쪽 다리는 구부려주시고 윗다리는 세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서 다리도 같이 닫았다가 열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균형 잡기가 편해요.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그래서 제가 하는 구령보다 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2, 3cm 올려서 갈비뼈 아래쪽 부분. 거기에도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었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천천히. 셋. 그래서 갈비뼈가 평소에 많이 굳어 계신 분들은 이거 하실 때 옆구리나 허리나 갈비뼈 사이사이나 안에 있는 장기까지도 이렇게 약간 뒤틀리면서 움직이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통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천천히 따라 하시거나 운동 범위를 좀 작게 하시거나 아픈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서 천천히 호흡을 하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다섯 번더 해볼게요. 하나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둘셋넷 다섯 음, 천천히 이번에는 명치 부분 명치랑 밑에 부분, 가슴 밑에 명치 부분. 천천히 기다려 주셨다가, 어, 지그시 롤러로 몸,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눌러지면 다시 한번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천천히 이번에는 가슴 부분. 가슴 중앙선을 롤러에다가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뒤로, 둘, 셋, 뒤로도 충분히 가주시고, 넷, 다섯, 그래서 손가락에는 힘을 빼주세요. 여섯. 자기도 모르게 이게 통증이 있으니까 이제 손가락이나 이제, 어, 이런 말초 구간에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애가 부분, 겨드랑이 아래쪽 이 부분은 팔을 이렇게 앞으로 뻗으셔가지고 손바닥을 이렇게 지탱해주신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머리에 쿠션은 이렇게 받치신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손 위로 올리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셋 되는 범위까지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가슴 앞쪽의 흉근까지도 마사지로 이완을 해주세요. 여덟 압박을 줬다가 아홉 열 천천히 롤러를 다시 위로 올려서 애가랑 삼두 팔, 상환이 연결되는 부분 위쪽에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운동 범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아까 애가를 조금 더 풀어주세요. 둘, 셋, 넷, 그 나중에 운동 범위가 증가하면 그때 해주시면 돼요. 여섯, 일곱, 생각보다 좀 많이 불편하죠. 지금 릴리즈가 여덟 아홉 열 네, 그래서 몸의 측면에 이 옆쪽에 애가 있는 부분까지 다섯 군데, 다섯 군데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군데네요. 여섯 군데로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 있는 부분을 잘 풀어주시면 어깨에 팔의 운동 범위가 증가하면서 좀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동작 한번 해볼까요? 아까 릴리즈를 해줬으니까 지금부터는 ROM 운동을 해줄 거예요. 운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 그래서 팔을 최대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올려서 밑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날개뼈 밑에 있는 근육을 쓰시고 배에 힘을 주시고 발바닥은 바닥을 밀어내시고 척추는 위로 쭉 길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범위가 나는 운동 범위가 끝까지 안 올라간다. 올라가는 범위까지만 올리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벌려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통증도 너무 많이 있지 않고 조금 늘어나는 느낌이 있게끔만 하시면 돼요. 다시 둘 다시 팔 손을 길게 셋 그러면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운동 범위를 늘려주세요. 넷 그렇죠. 다섯 그래서 풀로 나중에는 하실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손을 올리시고 왼손으로 손목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서로 저항을 주신 상태에서 저항은 계속 유지하시고요. 왼손을 조금 더 힘껏 잡아당기면서 옆으로 당겨주세요. 부드럽게. 둘,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내리신 상태. 셋, 이번엔 반대로, 이번에는 이쪽으로 팔을 당기는 힘을 더 쓰셔가지고 옆으로. 하나, 키는 크게 둘, 셋. 잘하셨어요. 이번엔 반대쪽 방향을 바꿔서 팔을 들어 올려주시고 이것도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드시는 건데 이게 무리가 되시면 낮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손목을 잡고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하나 서로 저항은 주시고 둘, 셋. 이번엔 바깥쪽으로 하나 바깥쪽으로 둘, 셋 그래서 어깨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팔을 이제 어, 위로 올려볼게요. 저항은 계속 주신 상태 양옆으로 저항을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실 수 있는 범위까지 올릴게요. 다시 서로 저항을 주고 있죠. 둘,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다시 셋, 풀 범위로 저는 해볼게요. 머리 위에까지. 넷, 마지막 다섯, 반대쪽 방향 바꿔서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아가 서로 저항을 주시고 하나, 쭉, 팔을 굳이 쭉피실 필요는 없어요. 살짝 구부리신 상태, 둘, 아주 천천히. 셋넷 그리고 손에 저항을 주실 때는 너무 힘껏 주시면 어깨가 아플 수 있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의 10% 정도만 쓰셔가지고 넷 마지막 다섯 그래서 올리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 반대쪽으로 다시 잡았죠? 이 상태에 팔꿈치 구부리셔도 되고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피셔도 돼요. 안 드시는 분들은 아까 동작을 반복할게요. 하나 그러면서 서로 저항을 주지만 이쪽 손 힘이 조금 더 세게 그래서 옆으로 옆구리까지 늘려주세요. 둘셋 바늘 쪽 방향 바꿔서 이번 이쪽 잡고 어깨는 내려주시고 복부 조여주시고 하나 서로 저항 주신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지시면 안 돼요. 둘될수 있으면 가슴을 피고 옆에 측면으로만 갈수 있도록 셋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어깨가 아닌 흉추 흉추의 운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한번 해 볼게요. 이때는 벽이 필요한데요. 벽을 이용해서 하실 거예요. 벽을 이용해서. 그래서 벽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이때 하실 때는 어 본인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요 지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상태 손바닥 한번 지지를 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엇갈려서 손바닥을 넣으실 거예요. 엇갈려서 그래서 이쪽 짚었던 구간을 잘 기억하시고 손손뒷집 하나 이쪽을 지지하시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흉추가 돌죠. 다시 둘 그러면서 사선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쪽이 앞쪽이 아니고 사선으로 그렇죠? 셋 넷 다섯 반대쪽 바꿔서 아까 오른손이 닿았던 지점에 왼손을 하나 둘셋넷 다섯 이번엔 번갈아 가면서 하나 밀어주시고 둘셋 넷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다섯 정면에서 보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쵸 그렇죠. 이렇게 사선으로 열 이번에는 일 밀었죠 미신 상태면 그러면 사선이죠 사선 저기 건너편으로 팔을 이렇게 길게 늘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길 잡았죠 이 상태에서 하나 하면 이렇게 팔을 넓게 지지해 주세요 그래서 이 팔도 밀어주시면서 다시 둘이 팔도 밀어서 셋 반대쪽 바꿔서 하나 그러면 가운데보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 사선이니까 대각선이니까 둘셋 다시 한번더 뒤로 몸이 있으면 사선으로 짚고 하나,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늘리, 늘려주시는 거예요. 둘, 셋, 이런 식으로 다시 반대쪽, 이쪽에 손을 짚으시고, 그렇죠? 하나, 둘, 이때 얘를 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셋,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평소에도 이 자세를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그래서 장풍을, 장풍을 사선으로 계속 날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강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조금 더 스트레칭 될수 있는 동작을 해볼게요. 이 목이랑 어깨 어, 이렇게 앉아 주신 상태에서 손은 뒤로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손목은 손바닥이 다 닿지 않고 살짝 들어줘요. 그래서 손을 손가락을 쫙 밀어가지고 이 전완과 손 어깨까지 다 손바닥까지 다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슴을 쭉 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때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지고 조금 더 아프시더라도 스트레칭을 시켜주세요. 이 상태 유지. 목이 바로 섰죠. 이 상태에서 목을 오른쪽으로 쭉 측면을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팔은 계속 똑같은 힘으로 밀고 계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호흡하시면 돼요. 다시 들이하시고, 내쉬면 반대 방향. 다시 어깨 내리고, 쫙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한번더 해볼까요? 다시 한번더 들이하시고, 내쉬면서, 팔을 쫙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엄지손가락까지 쫙 펴주세요.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손가락을 펴시면 손가락이 여기가 조금 뻐근하죠. 그쵸? 그렇죠? 그럼 잼잼. 젠젠져 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문질문질 이렇게 문질문질 여기도 뻐근한 부분을 문질문질 쫙 늘려주시고 손목도 한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더 돌려주시고 반대쪽도 그 다음에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시면 손바닥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주, 꽉 져가지고 이렇게 져줍니다. 음, 손가락으로 손끝으로 이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시켜주세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사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도 이렇게 마사지를 시켜줍니다. 반대쪽 한번 그냥. 순환이 잘 되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 집어 넣으시고 세게 이렇게 문질러 줘요 응. 응. 평소에도 손을 자주 만져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줄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제 벽을 이용해서 또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다리는 충분히 넓게 벌려준 상태에서 손바닥을 길게 늘려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 한번 시켜주세요. 팔을 쫙 펴주시고 한번 한 2, 3cm 올라와서 자세를 피시고 팔을 쫙 밀어주세요. 이것만 하셔도 팔이 굉장히 여기까지 다 늘어나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다시 셋쭉넷 위에까지 쭉 다섯. 그래서 어깨 넓이보다 다리, 다리가 다리 옆으로 많이 벌려지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본인이 좀 편하신때. 그래서 원래 기준은 어깨 높이보다 살짝 아래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게 불편하시면 조금 더 낮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옆구리에 이렇게 어, 갈비뼈에 손을 대주시고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몸통을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그렇죠? 기울었다가, 기울면 이쪽이 당기죠. 그래서 쭉 기울었다가 옆으로 쫙 밀면서 팔을 최대한 밀면서 옆으로 목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다시 둘, 옆으로 갔다가 쭉. 열번 해볼게요. 다시 셋, 후, 넷, 후, 다섯, 쉽지 않죠? 여섯,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일곱, 평소에 다리나 골반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깨는 사실 되게 제한적이어서 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해주실 수 있도록. 아홉, 마지막 열. 그래서 목까지 최대한 늘려주세요. 10초. 하나, 둘. 어깨가 될수 있으면 올라가거나 빠지지 않도록 어깨를 밑으로 내려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반대 방향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 방향도. 그래서 밑에서부터 골반부터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 그래서 어깨 넓이보다 다리를 넓게 벌려주신 상태에서 팔을 이 상태에서 길게 손가락값부터 전환 상황까지 어깨까지 쭉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척수를 쫙 세워주시고 배를 조여주세요. 그럼 다시 2, 3cm 위로 올라가서 쭉 팔을 쫙 펴주세요. 다시 셋 충분히 늘려주시고 넷 어깨를 내리셔야 돼요. 어깨가 위로 따라 올라가면 안 되고 팔을 쫙 밀고 다섯 최대한 밀어주세요. 그리고 몸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유지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어깨 높이보다 살짝 아래 팔을 쫙 펴주신 상태 이 상태에서 손으로 반대쪽 갈비뼈를 잡아주시고 구부려서 옆으로 기울면서 옆구리 스트레칭 해주셨다가 팔을 쫙 밀면서 목까지 늘려주세요. 그래서 어깨 따라서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내려주시고 그래서 목을 길게 늘려줍니다. 다시 둘 팔을 최대한 미셔야 돼요. 호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복부를 조여주시면서 목까지 쫙 스트레칭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충분히 늘려줍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더 내려주세요. 여섯, 일곱, 어깨를 내리면 팔이 더 저리면서 더 당겨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그럼 이번에는 손을 옆으로 쭉 뻗으신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 손가락 부분만 여기에 벽에 걸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붙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떨어뜨려서 그 상태에서 서로 얘를 밀고 얘도 당겨서 서로 저항을 준 상태. 어, 저항을 주신 상태죠. 이렇게만 하셔도 이 부분이 쫙 늘어나요. 이 상태에서 앞쪽 다리, 왼쪽 다리를 앞에, 오른쪽 다리를 뒤로 이렇게 어, 받쳐주신 상태에서 옆으로 고개를 사선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쪽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리는 11자가 될수 있게끔 해주시고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이 손은 여기 짚어줍니다. 짚어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몸을 쫙 늘려주세요. 이 팔은 늘리신 상태로 둘 셋넷 얘를 미는 게 중요해요. 고개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섯 여섯 그래서 목이 점점 많이 갈수록 회전이 될수록 팔을 쫙 밀시는 게 비결이에요. 다시 팔을 최대한 흐지부지 안 되게 팔을 끝까지 밀어주세요. 아홉 마지막 열 응. 반대쪽 방향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도 다리는 십일자로 놓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바깥쪽 손의 반대쪽 발이 앞으로 갈수 있게끔 그래서 뒤로 해주시고 팔을 스트레칭을 시켜주신 상태에서 그래하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하면서 팔을 쫙 늘려주세요. 둘. 엄지손가락까지 들어서 쫙,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치.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자세 잡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 이렇게 집에 보시면 이런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 벽이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벽이라고 치면 이벽 모서리, 모서리에 그냥 이렇게 손을 이 모서리에 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모서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걸치겠죠. 거치신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얘를 앞으로 밀어주신 상태에 힘을 이용해서 목을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 굉장히 시원해요. 둘 그래서 본인 유연성 되는 데까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당기면 멈추는 거예요. 셋 그래서 벽에 이 모서리 있죠. 그쵸? 이 모서리에 이 부분을 아니면 이런 봉이나 아니면 테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얘를 어, 이쪽 면을 밀어서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밀어서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는 힘하고 고개 돌리는 방향하고 같아요. 그렇죠? 다시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어. 여기에 대서 앞쪽으로 밀어 주시고 고개를 돌려 줍니다. 하나. 음, 사선으로 해볼게요, 제가. 둘, 이런 식으로.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런 거에 보이기만 하시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아요. 어, 아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스트레칭 하셨고, 이제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근력 운동. 근력 운동 하시려면 링이 필요해요. 다리 사이. 여다 링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무릎 사이에다 낄 거예요. 그리고 골반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다리를 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근력이 좋아질수록 요 다리 간격을 좁혀줍니다. 나중에 하실수록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그쵸 그렇죠? 힘을 빼주는 거예요. 아주 다 빼는 건 아니고 살짝 힘이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쫙 올리시면서 복부를 조여주시고 엉덩이 조여주시고 발바닥을 바닥을 밀어서 척추를 위로 쭉 세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꽉 조이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의 외측 부분으로 손을 한번 갔다가 반대쪽 갔다가 이때 배가 앞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배를 조이시고 발바닥을 바닥을 밀어서 척추를 세워주세요. 다시 한번 더. 그래서 허리가 꺾이시면 허리 근육으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 복부를 조여가지고 허리 중립이 된 상태. 그러니까 허리가 뒤로 이런 식으로 꺾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부를 조여서 중립을 만드신 상태로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다리를 벌렸다가 둘. 둘쫙 조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 터치. 왼쪽 무릎 터치. 다시 힘 뺐다가 셋. 링 조이고 오른쪽 후 그래서 골반이 흔들리면 안 돼요. 넷 조이고 다섯 오른쪽 왼쪽 이동할 때는 링에서 힘을 빼시면 안 돼요. 꽉 계속 조이고 계셔야 돼요. 여섯 음. 일곱 쭉 여덟 다시 조이고 아홉 벌렸다가 조이고 다시 구부렸다가 조이고 열 이번에 사선 뒤로. 그래서 무릎 뒤에를 터치를 해주실 거예요. 다시 벌렸다가 다시 조이고 하나 하면 뒤로 터치. 다시 둘 뒤로 다시 쭉 조이고 그래서 옆구리 근육까지도 조여질 수 있도록 자극이 되게끔 다시 아까랑은 달라요. 아까랑 옆에 했지만 지금 무릎 뒤에 터치. 종아리 있는 부분 터치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쪽 그래서 시선도 같이 가시면 좋아요. 셋 다시 넷 무릎뒤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동작 계속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다시 무릎 굽혔다가 피고 앞으로 숙였다가 그래서 배에 힘 주시고 뒤로 할 때는 팔을 뒤로 쭉 밀면서 뒤로 제껴주시고 다시 셋 조이고 앞으로 천천히 너무 빨리 하시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넷 다섯 숙이고 여섯 그래서 뒤로 제낄 때는 머리를 너무 뒤로 제 끼지 마시고 턱을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제껴주시면 돼요.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앞으로 숙이고 뒤로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푸시업 푸시업 동작인데요. 푸시업 동작은 이렇게 벽을 다시 이용할 거예요. 벽을 이용하시는데 이 상태에서 팔 길이만큼 어, 다리 다리 사이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길게 펴줍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구부릴 때는 날개뼈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푸시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기댔죠. 그래서 팔꿈치가 바닥에 닿았어요. 그래서 아, 벽에 닿았어요. 그래서 복부는 조여주시고 허리 꺾이지 않게 이 상태에서 다른 근육은 쓰지 마시고 팔 힘으로만 밀어서 상체를 뒤로 쭉 펴줍니다. 아시겠죠? 다시 둘 팔을 쭉 펴주세요. 다시 셋후넷 그쵸? 다섯 어깨를 내리면서 다른데 힘 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몸으로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팔 힘으로만 팔을 손바닥으로 밀어서 어. 몸을 왔다 갔다 푸쉬업을 해주세요 아홉 마지막 팔꿈치는 다 피실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는 얘를 구부렸다가 힘껏 밀어주면서 박수 한번 치고 다시 둘 약간 반동을 이용해서 셋넷 다섯 반동 이용해서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동작 마지막 근력 운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리를 어, 어깨 넓이 두 배로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스쿼트 동작을 해볼게요. 와이드 어, 다리를 넓게 벌려서 그래서 스쿼트를 하실 때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어, 수직이 되게끔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무릎 사이를 벌려주세요. 10번 정도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앉았다가 발바닥을 밀면서 업,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깍지를 끼시고 목 스트레칭 할 때처럼 어, 고개를 내려줄 거예요. 내려주신 상태에서 아까 하셨던 스쿼트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움츠러들지 마시고 어깨를 충분히 공간을 만들고 날개뼈 밑으로 끌어당긴 상태에서 스쿼트 하시면서 아래쪽 그러면 자기 골반이 보이시죠? 골반이 보이신 상태에서 일어날 때 서로 저항을 주면서 머리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둘셋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복부 조이면서,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원위치. 어깨 한 번. 오른쪽, 왼쪽 이렇게 털어줄게요. 오늘 하셨던 운동들은 평소에 잘 쓰지 않은 근육들을 자극을 시켜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하시고 난 다음 날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목 뒤나 어깨 부분이. 그래도 그 다음 날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3, 네번 정도 꾸준히 따라하시면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의 운동은 여기까지. 안녕!